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이제 고객님들께 혜택을 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품도 등록했고 디자인도 했고 부운영자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립금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방법 보통은 구매를 했을 때몇 퍼센트의 정립금을 주면서 고객분들이 계속 이 쇼핑몰에 머물 수 있게 만드는 부분과 그리고 회원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적립금 가입시 적립금 주는 부분 이두 가지를 우리가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스마트 모드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설정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 부분에 적립금 설정이라는 메뉴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. 적립금 설정 메뉴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은자적립금은 언제 지급을 하겠냐? 배송 완료 후에 20일 후에 지정하겠다 등등의 날짜를 원하시는 대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날짜를 넉넉하게 하는 이유는요 혹시나 생길 교환 및 반품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잡혀있지만 여러분들의 내규에 따라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조정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1단위로 올림해가지고 주면서 10원 단위로 지급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구매 금액을 할인 판매가 한마디로 만원인데 내가 이번에 9천원으로 할인해서 판매했어 그럼 9천원에 대해서 적립금을 줘야겠죠 그래서 할인 판매가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기능도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원래 가격에서 등등 물품 추가 금액에서 계속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값에 몇 퍼센트를 지급할 거니 라고 선택하는 부분에서 1%를 해주게 되면 만원짜리를 판매했을 때 100원을 주는 형태죠 근데 생각보다 이 100원도 쌓여 보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0.5%에서 1% 정도를 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객단가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은 유두리 있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시에 얼마의 적립금을 주겠냐 자 이것도 만약 에 여러분들이 가구라든지 객단가가 굉장히 높은 쇼핑몰을 한다면 적립금들도 조금은 넉넉하게 한 5천원 정도 주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뭐 소품 같은 걸 판매하면서 이 쇼핑몰 하나에서 판매하는게 뭐 만원대 이만원대 정도야 라고 한다면 천원도 사실은 많게 느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매하시는 물건 가격에 따라가지고 적립금들도 따로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천원에서 이천 원 정도 주신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가입 시에는 천원을 지급하는 걸로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3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포인트 적립금이 천원 이상 됐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적립금을 천원 이상이었을 때 적립금 사용이라는 것으로 제가 세팅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저장을 눌러 주게 되면 적립금 설정이 이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운영하시는 방침에 따라가지고 이 해당하는 내용들은 달라지실 수 있으니까 회사 내부에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주시거나 또는 1인 창업자시라면 벤치마킹하는 쇼핑몰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적립금 설정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